제가요, 오늘 롱링크를, 이걸 한번 리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롱링크를, 밍크인데 이거 통링크에요, 밍크가 통짜에 쪼가리 연밍크가 아니고, 이렇게 통링크에요. 중간중간에 큰 놈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했는데, 옷이 지금 후드가 달려가지고, 자꾸 뒤로 옷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외곽...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고무줄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후크를 여기다 달아달라고 해서 달 거고요. 이건 악세사리예요. 여기에 보면 후크가 달려있고요. 그러니까 어깨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소매는 지금 노홍으로 됐는데 진동이 너무 길어서 50% 이, 이 통이 크다고 마음이,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래서 이 통을, 어깨통을, 팔통을 소매부비랄지 이걸 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걷어서 입을 거니까 기장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소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진동을 잘라내면은, 잘라내면은 진동을 올릴 경우는 이 소매산이 한 5cm 정도 잘려져 나갈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른 데는 뭐, 다른 오다고는 다 똑같고요. 지금 어깨 품이, 아픔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 기품도 그대로 가도 되고요 어깨만 좀 약간 좀 쳐내야 될것 같아요 요시 후드가 이렇게 한데 그리고 여기다가 음, 후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이게 큰데 이것을 안에다가 스트리밍을 좀 넣어달래요 땡길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넣는 방법을 방법과 소매 주요점은 소매 암호를 여기서 올려가지고 지금 암호를 요정되잖아요 진동이 진동 여기까지 했는데 진동 여기까지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크를 정장 소매처럼 여기다가 파카링을 좀 넣어줘가지고 소매가 딱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는 찍지 않고요. 그 부분만 제가 찍어가지고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에를 광목이라고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 광목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건 싹 뜯어버렸습니다, 제가. 뜯어보고 지금 보면은 우라도 지금 잘랐는데요. 약간 줄일 거니까 폭은 재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래서 잘라갖고 맞춰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것도 우를라도 잘라버리겠습니다.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우랑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재단할 때딱 맞춰서 재단하면 되거든요. 쭉밀어가지고 지금 소매를 뜯어냈고, 요 여기에서 보면은 진동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진동인데, 진동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길잖아요. 길어서 이 진동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왁기선이잖아요. 왁기선. 왁기선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데, 진동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 선에 따라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잘라낼 때 이렇게 잘라낼 건데, 여기서 한 1인치, 1인치 반 정도 올려서 여기서 잘라낼 때 소매를 올려낼 때 더, 이렇게 올려낼 거예요. 따낼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듯이 잡고 이렇게 제껴야 되겠죠. 여기도 반듯이 잡고 한 1인치 반 정도 그래서 잘라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매가 지금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이를 살려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도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같이 칼로 보려내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소매를 이쪽으로 이렇게 젖히세요. 젖혀가지고, 일직선으로 해서, 대강 해놓고 나중에 재단하면서, 1인치 반이니 그 정도, 재단하면서 골라내면 됩니다.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할 때는 지금 이렇게 파카링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 쭈글쭈글쭈글 하잖아요. 지금 이걸 뜯어내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테이프를 쳐서 박을 거예요. 이 늘어진 상태에서 봉조기를 박으면 다 이렇게 오래된 거라 이렇게 봉조으로 박아버리면 다찢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다대 테이프로 이, 이런 테이프 말고 암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뜯어내고, 털을 집어넣어서 아몰테이프를 박아가지고 진동을 재서 할 겁니다. 지금 나중에 이건 바꾸나서 반드시 바꾸나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것을 일단 잘라낼게요. 뜯어내야 될것 같아요. 머무를 그대로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 정도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11 정도나 나오겠죠? 11반1 3은 굉장히 큰데요 12반정도면밀크도가12반 정도면 괜찮습니다 보통 양복도 11 12큰 사람이 12반 이거든요 지금 늘어나서 그래요. 이게 쭉쭉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기서 테이프를 치면서 싹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게 원단이 가죽이 오래돼가지고 능글능글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칼질을 잘해야 돼요. 칼질을 할 때가. 조금만 빗나가 보면은 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 이건 공조기를 박을 수도 없습니다. 미싱으로도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해서 아홀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박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하면은 옷이 아무리 정상으로 안 나옵니다. 늘렁늘렁 하죠. 지금. 이런 부분 지금 선이, 곡선이 정확히 하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자르라 그래도 자르도 잘안 됩니다 이게 늘늘렁해서막 나가면 이제 빗 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테이프를 칠때에 반듯하게 쳐가지고 쳐서 박을 때에그 시접을 조금 더 물리더라도 그냥 박는 게 좋습니다. 보면은 어, 지금 상태가 이 상태잖아요. 근데 이것을 스팀을 주면 주머니. 스팀 주면은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스팀 주면은. 템 주지 말고요. 이 열로만 이렇게 다려주는 거예요. 열로만 그물 뭐 안에 있는 이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조금 옷이 형태가 좀 제대로 잡히네요. 이렇게 되고 있으면 지금 습기를 머금고 있는데 이 가죽이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싹 빠져나가면 은 조금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딱 잡히죠 그래서 이쪽에도 좀 해주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스팀을 열면 절대 안됩니다 어이 라 스팀 주면 절대 안돼요 열로만 스팀 열로만 하는거예요 열로만 이게 습기가 달아나면서 자세가 조금 잡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스팀이 싹 달아나면서 이거 지금 암월 테이프라 그래요 암월 테이프인데 이것을 여기다 박을 겁니다 이렇게 털을 이렇게 밀면서 털을 밀어 가지고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단이 약한데 이것이 물고 있으니까 여기가 풀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박아가지고 스팀 안주고 열로 딱 붙이면 붙습니다 그럼 이게 더 단단해갖고 찢어지지도 않아요 다른 데를 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안 물고 있으면은 찢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점만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미싱으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박을 수 없습니다. 봉죽을 박을 때도 그 밀어넣으면서 박아야돼요 이제 미싱으로 할거니까 이프를맨 끝으로 치면서 털을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박아줍니다. 밀리지도 않고 조금만 크게 움직이면 잘못하면 찢어져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살살 움직여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오래돼서 그냥 나가보 거든요. <목소리> 여기에서 보면 은 진동을 올린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드러워서 위치가 잘 위치가 잘안 놓입니다. 그러니까 박을 때는 항상 자연스럽게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 암홀 곡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왁기 박으면서, 옆구리를 박으면서, 옆솔기 박으면서, 맞춰서 박으면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때려줬으면 다시 한번 때려줍니다. 맨 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다 쳤고요 한번 여기를 다려가지고 해줘도 되는데 왔다갔다 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먼저 먼저 엽솔기를 먼저 박아주겠습니다 박아주고 이 옆솔기 지금 진동 키운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끼리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쪽은 좀 많이 잘랐고 적게 잘랐죠. 그건 신경 안써야 됩니다. 여기를 딱 이렇게 해서 핀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서. 봤을 때한 중앙을 잡으면 되겠죠. 중앙을 잡아서 이렇게 보고 또 여기도 보고. 그래 맞죠. 여기다가 핀을 이렇게 기웁니다. 이핀 끼워놓고 그냥 노루발이 이 위로 지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안 꽂아놓고 해도 되는데요. 이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보다 실력이 조금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꽂아놓고 하겠습니다. 잘 안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털이 지금 밑으로 갔잖아요. 밑으로 갔으면 집어넣기 좋게끔 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털이 위에서 왔으면, 위에서 반대로 위쪽으로 갔으면 은 이쪽으로 가는 어떨 때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쪽에서 먼저 봤고요 털이 밑으로 갔을 때는 밑에서 먼저 봤거든요. 이렇게 잡고, 좀 밑에쯤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매는 많이 하지 말고요 표시만 내리지 풀어지지 않게끔만 그래서 뒤에서 당겨주면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넓을한번 들어주고 여기는 테이프가 안 붙었기 때문에 밀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넓을한 번씩 들어주면서 뒤에서 당겨주고 조금씩 가가지고 여기까지 딱 오면 이렇게 이렇게 왔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싹 했기 때문에 털이 집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겨줘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송곳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초보자들은 송곳으로 하는 것은 힘드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줘서, 노루바 하나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제가 테이프를 쳐가지고 테이프를 쳐서 박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아직 안 붙어있잖아요 근데 이거 스팀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딱달해줄 건데 스팀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가지고 반듯하게 박아줘야죠 나중에 이거 빗어놓으면 이렇게 튀어나온 데가 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정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 주고 스팀을 주면 안됩니다 이거 스팀을 줘도 조금만 줘야 돼요 병아리 눈만큼을 줘야 돼요 병아리 눈만큼 주면서 이렇게 딱 당겨줍니다 이렇게 이딱 붙었잖아요, 지금 이게, 테이프가. 이쪽에는 안 붙었네요. 다시, 그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스팀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 이 암물도 싹 이렇게 하면서 싹 달여줍니다 스팀 팍 가버리면 절대 안됩니다 이 암물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는데도 찌글자글 하잖아요 이걸 싹 해줍니다 스팀을 많이 주면 안되고요 깨끗 예. 하면 이만큼만 줘야 돼요 거의 안 준다고 봐야죠. 이승 더하면 짜글짜글 해져보면. 너 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트가는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같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여기도 좀 수분을 날라가게끔 이렇게 좀 한번 달아줘야 되겠죠? 수분이 싹 달아나게끔 지금 습기를 먹임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스팸 전화가 계속 옵니다. 여기 아 이런 거 열을 좀 가해가지고 이 습, 수분을 제거해준 거하고 안, 하니, 아, 안 해준 거하고는 나중에 옷을 뒤집어 보면은 표시 확 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됐구요 소매를 만들어야 되겠죠 암무이 얼마나 가는가 그래서 봐야 소매를 만드죠 소매 암울을 13 잡으면 되겠습니다 13 지금 진동이 원래는 여기까지 했는데 진동을 좀 올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진동이 여기는 한 1인치 4분의 1정도 되네요 올라간 것이 이놈에 맞춰서 이거는 이렇게 들여박아야 되겠죠 이제 정장소매 달듯이 소매를 재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웃음> 스트리밍을 넣었습니다. 허리선에 스트리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땡기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암홀이 소매 재단을 할 건데요. 암홀이 진동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1인치 4분의 정도 올렸는데 암홀을 보면은 같이 잡으면은 소매산하고 같이 잡으면은 이건 지금 아파이 더 큽니다 이거 디파이 더 커야 되는데 늘어나서 그런 게 늘어나서 할때 집어 넣어야 되겠죠? 디파이 더 커야 되는데 아파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재보겠습니다. 디파이 기준 13 정도 됩니다. 13. 그래서 암모이13 소매를 재단할 거예요. 소매를 재단해서 이제 달아야 되겠죠? 이. <웃음> 지금 몸판 암홀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라냈는데 몸판 암홀이 13인데 여기서 그대로 달아도 이렇게 13인데 이게. 진동이 너무 깊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로 진동이라고 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소매 몸판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연에서 테이프를 치더라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위에만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재단해 보겠습니다. 12 반이나 이렇게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를 좀 갈라야 되겠죠. 여기를 좀 찢어줘야 재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소매 부리는 7인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인치, 7인치 반이 좀 크나요? 크면은 밑에까지 이것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럼 손님이 좀 줄여달라고는 했는데,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소매를 재단할 건데요 소매통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요즘은 들좀 타이트한 걸 좋아해서 이게 지 7인치 8분의 1인데 7인치 8분의 3 정도 되죠 그러면 약간 1cm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은한 6인치 반 정도 되게끔 소매부리를 6인치 반 정도나 되게 이렇게 줄일 겁니다 이쪽에는 섬이 아무리 여기가 통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잘라낸다고 지금 표시해놨습니다. 를 제가 이런 식으로 잘라낸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고요. 여기 정도까지는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한 1cm 정도. 그래서 하지를도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쭉 나가버려요 여기를 향해서 가야되겠죠 여기를 향해서 재단을 해야 되겠죠. 두장을 똑같이 놓고 할수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놓고 재단을 해가지고 한장 잘라내고, 또한 장을 잘라내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지금 위쪽이 앞쪽입니다. 지금 그죠? 저기 앞쪽인데, 손에 아무리 13이 나와야 되잖아요. 13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충 나오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매상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여래서그러면 너무 소매가 폼이 안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앞쪽이고 이 앞쪽이고 앞쪽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겠죠? 최대한 살려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 앞쪽 그럼 지금 이렇게 똑같이 잡았을때 반대편 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똑같이 잡고 이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죠? 이제 티판 소매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티판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선매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예, 이렇게 소매 대드랑이 쪽이랑 좀 파줘야 되죠. 예. 아무리 많이 파도 더 많이 파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거의 맞아 떨어지죠? 주의할 점은요. 소미를 이것을 이렇게 대도 되는데 이놈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돼요 되기는 근데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간격이 지금 이 간격이 이 줄임만큼 내려왔을 때 간격이가 더 넓어야 돼요. 좁으면은 지금 보면은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서 몇 인치가 내려왔냐면은. 1인치 바이 내려왔죠. 1인치 바이 내려왔어요. 1인치 바이 내려왔으면. 지금 자르기 전에 이 간격하고, 이안에 간격하고, 간격이 똑같아야 됩니다. 적어보면 안돼더 적어버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자르기 전에 7인치 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해도 지금 7인치 반이 이 정도인데,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이. 근데 이렇게 좀 넓게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소매가 이쁘게 떨어질 거예요. 이것은 자르다 보니까 지금 재단이, 민크, 원 재단이 잘못됐든지, 어쨌든지 소매 암호를 그대로 내가 잘라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좀근본적인 무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제가 재단을 해갖고 한번 달아볼게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고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앙 표시를 할 겁니다. 제가 중앙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 미싱에서 파카링을 잡을 거거든요. 파카링을 잡아서 소매산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야, 이게 소매산입니다. 이게 3등분 합니다. 이게 3등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여기는 거의 파카링을 주지 말고요 여기는 약간 주는 겁니다 약간 약간 주고 이 부분은 많이 주는 거예요 제일 부분 이렇게 정장 소매 닿을 때이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이세를 주잖아요 파카링을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13이 더 나올 겁니다 지금 13방이죠 예, 조금만 줘야 될것 같아요 많이 주면 안되고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주겠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주고 여기는 좀더 많이 줘야 되는데 소매가 아무리 좀 너무 큰다고 해서 여기까지 진동을 너무 내리면은 소매가 불편합니다 얘가 너무 길면은 이 정도 되면 편안합니다 8인치반 9인치면은 아 편안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몸판과 같이 똑같이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습니다. 이것도 몸판처럼 이렇게 똑같이 박아진니다 양복섬에 마크라지 땡기듯이 약간 감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밑에 치는 여주고 위에 치는 당겨주고. 양복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코라지를 당기면서 감으로 잡아주는 건데, 그건 이제 아주 프로급들이나 하는 거고요. 비전문가들은 힐로 한번 박아가지고, 당겨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좀 연구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감각적으로 딱 해야 됩니다. 딱 지금 들어갔거든요, 지금.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간만. 여기는 거의 그대로요. 제가 박아가지고 파카링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가. 보겠습니다. 재 보겠습니다. 지금 늘어났잖아요. 여기 반드시 놓고 이걸 좀 잡아줘야 되거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파카랭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양복 소매처럼 소매를 다르면 이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샤을 주고서 바가지처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13이 나와야 되는데요. 13이나 12반 정도만 나와도 될것 같아요. 몸판이 너무 늘어졌어요. 몸판 아무리 그래서 그걸 좀 집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얼마 나오냐면 은13 정도 나와주면 좋은데요. 13인데 딱13 나옵니다. 13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만 박으면 되겠죠. 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박아줘야 되겠죠. 이. 한번 찔러 봤습니다 그런데 어깨선을 똑같이 맞췄더니 소매 약간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인지를 뒤쪽으로 넘겼습니다 넘겨 가지고 이렇게 핀으로 일단 찔렀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걸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보면 소매가 이렇게 딱 떨어지죠 지금 보면은 제가 섬에 이세를 잡아가지고요. 이세라 그러냐 파카링 영어로 파카링이라고 일본말로 이세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코만 맞고 입은 좀편놨습니다이섬의 산을 맞추니까 안 맞아요. 섬에가 앞으로 오는 것 같아서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섬의 산을 지금 한 반인치 정도를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섬매산을 그래가지고, 꼭섬매산이 지금 맞추면은 또섬매가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간다든가. 그럴 경우는 이섬매산을 움직이면 됩니다.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반드시 떨어지게 해야 되겠죠. 지금 겨드랑이 뭐 들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패드를 어깨에다가 여기 어깨죠? 여기다 해가지고 패드를 라그랑 패드인데 잘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끔 해가지고요. 여기다 박은선에다가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박은선 옆에다가 박은선에다가 또 박아 놓으면은 이 원단이 진이게 져가지고 칼로 자른 것처럼 벌어져버렸죠 그걸 피해가지고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소매도 아주 잘 달렸습니다, 보면 소매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소매 암홀인지. 아주 멋집니다. 어깨의 선도 지금 잘 나왔고요. 야몰의 선도 잘 나왔고, 섬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컸던 것을 지금 줄였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진동도 올렸고요. 1인치 반쯤도 올렸고, 아주 보기에는 아주 멋있습니다. 입어봐도 멋질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트리밍 어가 있습니다 지금 땡길 수 있게끔 해놨어요 지금 이거 이제 속주머니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속주머니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접을 것인가, 말 것인가, 조금만 접을 것인가. 보시죠? 날씬한 사람들이 보면 아주 멋지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스팀을 줘서 빗질을 해서 싹 살렸습니다, 지금. 괜찮죠? 지금 보면 은 아주 멋집니다. <웃음> 여기에서 이제 그 주의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어깨를 좀 쳐냈고요 이 아픔 이것이 반나그랑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일자로 지금 떨어졌죠 정장 선배처럼 이렇게 일자로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좀 좁아 보이죠 여성분들은 어깨가 넓어 보이면 은 보기 싫잖아요 어깨가 좀 좁아 보여야 한번 입어도 이쁘고 무슨 옷이든지 좀 이렇게 이뻐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그 이렇게 전문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 수선집에서도 일반 미싱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방법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서 해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